안녕하세요, 금강연입니다 오늘의 게스트의 머리의 특징은 모발이 좀 가늘고 뒤통수가 짱구이면서 머리 길이가 뒤에는 울프컷인데 울프컷이 아니고 머리 스타일은 가르마로 떨어지는 곱슬기 있는 그 남자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이마가 넓고 M자 라인이 좀 있다 정도까지가 좀 특징이고요 원하시는 스타일은 슬릭백 스타일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좀 다양한 디자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타일을 촬영할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준비물 음. 게스트분의 머리 많이 떨려요? 많이 안 돼요 짜잔 뒷머리를 앞머리 동시에 보세요 자잘 보셨나요? 슬립백 스타일은 옆에를 이제 아주 짧게 치고 위에 있는 머리를 올백 스타일로 옮겨서 가닥가닥 결을 남겨서 질감을 표현하는 헤어스타일인데요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어색할 수도요 근데 이런 스타일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는 머리기도 하고 이런 머리를 동양인 했을 때 어떻게 머리가 나오고 표현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헤어디자인의 한줄평 끝 여기 아랫부분이 피부가 보일 정도로 짧게 스킨 페이드가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점차적으로 페이드가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장 많이 모양이 보일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냥 확인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면을 좀 쳐서 페이드를 넣기 쉽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면칭을친 상태에서 올려치겠습니다. 다음 3mm 잭으로. 이 머리카락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안 털어주면은 껴가지고 안 보여요 그라데이션. 이 뒤쪽은 모량이 많기 때문에 이쪽 면을 또잘 만들어줘야 자연스럽게 나와서 자 이렇게 해서 2.5mm 3 끝. 그다음 4.5mm로 보시죠. 이 페이드 넣는 게좀 어려울 수 있는데 굳이 이 수동날을 움직이지 않고 찍는 바뀌어도 기본적으로 평탄은 쳐요 이게 정말 미세하게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디테일링 작업은 이제 날을 움직여줘야겠죠 이 1.5, 3, 4.5, 6 쭉쭉 올리는 거랍니다 정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한국인들 은 사실 이제 이야기가 어려운 머리죠. 산무컷신의 뭐 그냥 군인 머리라이러는데 가슴 아픈 소리입니다. 그런 머리를 꾸준하게 형상화는 분이 시잖아요 네. 그런 머리 소리 들으면 어때요, 기분? 김정은 같다고 많이 들었죠 네, 김정은. 김정은. 네. 사실 김정은 머리 멋진 머리인데. 네.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동양인의 짱구도상의 비례인데 여기 빼고 여기, 여기 똑같이 밀었는데 뭐. 여기만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게 뼈예요. 이게 진짜, 그냥. 진짜 그냥. 문제고 머리 스타일에 있어서 밸런스 파괴범들인데 여러분들께 지금 이렇게 보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더 짧게 치셔야 이게 사라지겠죠? 네. 지금부터 이제 한 번에 얼마나 짧아지고 디자인이 변형되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띠를 없애야겠죠? 짠 이제 라인다 볼게요 네. 자 이제 스킨 페이드 와 진짜 잘 됐다 엄청 자 이제 페이드 넣었으니까 코트 해야겠지? 이 부분이 가장 애매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넘길 수 있는 머리는 넘기든 넘길 수 없는 머리는 그냥 자르는 게 손질이 편하다고 판단해서 자르겠습니다 손질이 려 눌리면 김정은 머리니까 네 눌려줘요 <목소리도> 넘긴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는데 여기서부터 가면 망해요 아 그래요? 그 눌리거든 요 그래서 아 김정은 머리야 아 옆에서부터 네첫 아, 터치가 모량이 제일 아, 네. 많은 부분에 잘안 발리는 네. 부분에다 바르는 거라서 일단은 하하게쫙 올려주세요 안에까지 묻혀야 되니까 진짜 걱정 바른 상태에서 머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라데이션을맞춰가지고 아, 네. 두상에 맞춰 옛날 요상나시는거 하시고요 저희 한 2분만 말리고 바로 말려드릴게요 이제 앞머리는 이렇게 빼주시면 네, 품을 써그리시면 돼요 막 이렇게 펄잖아요 네. 펄도 이런게 다 써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빛이그 어. 수분 끼는거 좋아하시면은 분무 기 뿌셔도 괜찮아요 이거 아. 좀 머리도 뿌려줄게요 아. 제가 꼽은 거를 확인해보시면은 가장 많이 죽는 부분들이에요 아. 그 가운데 몇 개랑 양쪽에 몇개 잡아주시면 은 스프레이 뿌리고 났을 때 빼면 은 되게 이 자리로 잡히거든요 아, 자리도 남죠 이 상태에서 아, 이선 보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 근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그냥 팔자 이렇게 비벼주시면 네. 다 사려져요 여기 아, 네.